알겠어요. 코치라고 불러드릴게요 대신에 코치도 저를 펠리세트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제 각오니까요 제 방패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숙소에서 실수로 작동시켰다가 지붕이 휭 하고 날아가버렸거든요 라이카는 못난 어른의 표본이에요 어제도 양치질을 하고 나니까 자기 혼자 마카롱을 사먹었다고요 석 발견! 만만하게 보지 마! 먹어라! 날아라! 잘 받으세요! 얍! 차, 차, 얍! 선물이에요! 날아라! 좌표 고정! 죽어버려 이 악당! 만신중 당해봐라! 미 먹어라! 제가 앞장서겠어요! 죽어버려 이 악당! 엄폐에요 미역! 참! 참! 이건 반칙이야. 요새 코치랑 같이 지내다 깨달았어요. 짧은 수면 시간, 인스턴트에 편중된 식단, 불규칙한 생활. 코치야말로 제 코칭이 필요하다고요. 보좌관으로서 책임지고 일찍 재울 테니까요. 항의는 금지예요.